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낱 연약한 생명에 불과하며 죄 앞에서 늘 넘어지며 죄를 짓는 불쌍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오후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일 오후 예배로,